자 건축법 건축법은 다 암기상들이라 외우면 다 끝나요. 뭐 체계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용은 한번 들으면 다 아는 상이고 외우는 것만 잘하시면 그쉬 문제는 편하게 풀리는 거고 어려운 거는 이 건축법에서 어려운 거는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올 때 어려워요. 여기서 수업 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뭐, 건축물의 구조, 뭐, 재료,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어차피, 뭐, 건축사 아니면 못 풀어요, 건축사. 건축사도 아닌데, 그걸 우리 시험에다 막 내고 있는데. 근데, 이 33일 때는 뭐, 그런 문제가 다섯 문제나 나왔어. 일곱 문제 중에서. 그래서, 풀만한 거는 두 문제. 한 문제는, 그, 좀 응용을 해서 풀면 잘안 풀었고. 그래서 한세 문제 정도 풀만 했고, 네 문제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건축법은 그냥 쉬운 거 중심으로 잘 정리해서 좀 편하게 나오면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속 여기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 정리 잘해서 편하게 나오면 4, 5, 6개 푸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3, 3, 1처럼 무진장 어렵게 나오면 한 두세 개 풀고 뭐 건축법에서만 따야 뭐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점수, 저, 저, 건축법에 점수가 안 나오면 훅토계법 여기서 메꾸면 되고 도시법이 좀또 편하게 나왔으니까 항상 이, 이 공법에 보면 그 국토기법이 어렵게 나왔다. 다른 법이 좀 쉽게 나와요. 근데 국토기법이 좀 편하게 나오면 다른 데가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예, 건축법 여기서 어려운 거는 빼고 쉬운 거 위주로 정리합니다. 를 그래서 이 우리 필수서에 많은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등등. 이거는 다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 빼고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필수서가 돼 있고. 그거나 좀 확실히 하시면 편하게 나오면 그래도 네 다섯 개 푸는 겁니다. 이제 이 보면 총설의 용어들하고 건축법 적용법인데 여기 다 용어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용어는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건축원의 건축은 건축할 때 절차, 허가를 받고 또는 일부는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죠. 건축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대지 및 도로 여기부터 이제 건축할 때 기준에 가는 사항인데 뭐 대지 도로가 어렵지 않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시고. 개별 건축 제안 여기서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전형적인 사항들 만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총설의 용어부터 보면 1절 2절의 내용들인데 먼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뭐다 아는 얘기죠. 건물이노후화 돼서 고치는 게 리모델링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노후를 화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를 한다. 대수선 또는 일부를 중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축을 통해서 하는 건 재건축이에요. 정비법상 재건축. 리모델링은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그대로 두고 좀 고치는 거죠. 고치는데 뭐 대주전만 하거나 아니면 좀 면적을 늘려서 하거나 아니면 개축은 건축물에 해체한 다음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이 포함돼요. 근데 주택법으로 가면 또 개축은 빠지니까. 일단 뭐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보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중축, 개축을 포함하고, 지하층, 지하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어떤 높이에?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층의 바닥이, 이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지하층이 되겠죠. 근데, 그, 뭐 살짝만 붙여도 지하층이냐 뭐다묻혀야 지하, 지하층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몇 분의 1이다? 2분의 1 이상이 어, 지하로 돼 있어야 지하층이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2분의 1이라는 건두 개를 비교한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바닥부터 지폐면까지 이 높이가 있을 거아니야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무슨 높이? 이 층의 높이 그래서 바닥부터 지폐면까지 높이하고 층 높이를 비교했는데 그게 2분의 1 이상이다 이럴 때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가 있잖아요. 최저 높이가 기준이야? 최고 높이가 기준이야? 최저가 기준이야? 최저가 여기 어디 있어? <웃음> 평균 높이. 최저를 기준 해도 문제고 최고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높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연히 무슨 높이? 층 높이. 층 높이의 2분의 1. 그이 지표면을 평균을 이렇게 내 가지고 평균 평균을 내서 그 평균 높이가 이층 높이 2분의 넘어가면 지하 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오늘 다시 바닥이 바닥이 보면 바닥 구조물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아래 층 여기에도 바닥 구조물이 있을 거고 이층 높이를 따질 때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이냐 아랫면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기도 아랫면과 윗면이 있죠? 층높이는방의 바닥 구조체, 요 윗면부터 해서, 밑층 바닥 구조체, 윗면. 이 높이가 층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 그게 이제 2분이 넘어, 넘어가야, 넘어가야 되니까 지표면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돼 있다. 요렇게. 그러면 정확히 2분의 이상이 된 거죠? 이래야 지하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살짝 파지면 어떻게 돼? 살짝 퍼졌으면 이분 일이 안될 거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지상이 되는 거죠. 실제 그런 건물이 있죠. 이게 이제 옆에서 이 경사진 부분에 그 대지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그고조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건물에 진입을 했어. 내려가 보니까 F1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B1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F1이 잘했어, B1이 잘했어. 이거는 지상이고 이거는 지하. 들어가 보니까 지하가 좋은 거야? 지상이 좋은 거야? 음, 지상은, <웃음> 지상이 살긴 좋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지하가 좋은 거 지하가. 교재 84페이지에 그, 차, 그 왼쪽에 창고 부분에 보면 <웃음> 지하층 옆에 창고 부분에 지하층은 층수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제외를 해요. 용종류 선정할때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 그러니까 여기가 <웃음>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상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충수에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용종률그 면적에도 다 반영돼 있고 이거는 이제 공사하다가 지하로 만들고 싶었는데 공사하다가 땅을 잘못 파가지고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 되니까 지상으로 된 거고 충수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른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거를 <웃음> 그러면 이분의1 이상이 지하가 되면서 지하층이 됐죠 지하층이 됐으니까 이건 충수에 포함이 돼안돼안 안 되죠 용종산장할 때 면적에서도 재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층을 더 짓죠. 그러려고 이게 이제 주택에 보면 반지하 있죠. 반지하, 반지하 딱 반만 이렇게 묻어서 이걸 지하로 하면 지하층이 된거 아니야. 층수에서 빠지고 면적이 다 빠져요. 그리고 이제 창문 내 가지고 새를 주면 새가 나가 안 나가? 살 나가지. 왜냐면 시장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살짝 반만 붙여 있기 때문에 뭐 창문 제대로 돼 있고. 뭐, 통풍되고, 채광되고, 뭐, 일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창문을 열기가 겁난다. 이거 밖에 없어. <웃음> <웃음> 창문을 열면, 발이, 다리가 막 보이니까. 그래서 <웃음> <웃음> 그거 외에는, 사람들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이제, 를하는 이유가, 충수에서 뺄려고연면적 선정할 때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제를 생각하면, 2분의 1은 뻔하잖아. 반지야. 2분의 1. 근데 그 2분의 1 따질 때,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최저도 최고단위고 평균 높이가 당의 무슨 높이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다. 여기서 단어 세개 기억하면 돼요. 뭐 속여봐야 최저 높이가 반자 높이에 2분의 1 이렇게 속여요. 반자, 반자 아세요? 반자? 반자를 모르셔? 여기가 어디에 여기가 여기가 선정이죠. 선정 선정인데 그대로 드러나면 보기 안좋잖아또또이 건물에는 각종 배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관도 있고 근데 그걸 천장 밑에다가 조종조종 매달아 두면 미관상 안 좋잖아 또 이게 관리할 때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자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자를 반자가 지금 데이스 안돼 있어, 있어? 딱데이잖아 반자가 그걸 반자라 고 그래 그래서 반자 높이면 바닥부터 반자까지 높이 이게 반자 높이에요 층 높이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죠 반자 높이는 또 기준이 있어 반자 높이는 2.1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뭐 건축법에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람이 그 사용하는 공간이 그 반자 높이죠. 반자 높이가 2m 이러면 2m만 돼도 저는 살아요. <웃음> 근데 반자 높이가 2.1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 다누구나 문제없이 살아. 체육만은 못 살아. 체육만 키가 2m 17이야. 2m 1 7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반자 높이 기준 같은 걸 정해놨는데, 우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자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반자 높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2분의 1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주요 구조부는 그섯개가 있죠. 내력 벽. 벽인데, 내력. 내력이 뭐예요? 이, 내 자가, <웃음> 이넷자 인내할 때그넷 자죠. 인내라는 게 뭐야? 인내라는 게 참을이 아니야? 참을인. 참는 게 인내야. <웃음> 한 번만 참았어. 두 번은 못 참아. 여러분 인내력이 있어 없어? <웃음> 없어요. <웃음> 한번 잡고 두번 잡고 세번 잡고 계속 참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버틴다라는 거죠. 참아서 버텨낸다. 얘야 이제 인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있는 벽 그런 얘기예요. 건물에 하중을 버텨내고 뭐 적재 하중, 적설 하중 이런 하중들을 버텨낼 수 있는 어, 힘을 가진 벽.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벽은 내력벽에 해당될까 안 될까? 속건 네. 내력벽이 아니죠. 그냥 칸막이 역할만 하는 거죠. 이게 강의을 따로 구별해야 되니까 칸을 막아놓은 것뿐이지 버티는 힘은 아무, 없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그 콘크리트로 만든 벽. 여기는 내력벽일까? 아닌데? 탁, 착, 그 알아. 응. 그래서, 버티는 힘이 있는 벽, 그걸 내력벽이라고 하는 겁나다게 주요 구조보고. 근데 기둥 다 알죠? 바닥도 알 거고, 보, 보가 뭐죠?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 세워서, 기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다 그냥, 지붕을 그냥 올려? 안 되니까 이 건물이 탄탄하게 딱 자리 잡으려면 가로를 이렇게 또 엮어야 되죠. 여기도 이제 가로를 이렇게 엮고. 그래서 구조를 짠 다음에 여기다 지붕 올리고, 벽 설치고 하 해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세로로 돼 있는 게 보다 기둥이고 가로로 된게 보다 그게 뭐예요? 세로는 기둥, 가로는 보. 가로로 돼 있는 그 보, 대들보 그러잖아요. 대들보. 그러니까 보는 기본적으로 다 가로로 돼 있어요. 사당강 4단경, 사당에 보 있죠, 보. 보도 강물을 가로로 딱 해서 가로 막죠. 가로 돼 있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붕틀. 거기다가 지붕을 올리려면 지붕에 틀을 짜야지. 여기 이제 대들보를 이렇게 둔 다음에 석가래를 이렇게 엮겠죠. 석가래를 이렇게 엮고 이쪽으로도 엮고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웃음> 그래서 석가리를 엮어서 이제 틀을 딴 다음에 여기다가 기와를 얹든 재료 그뭐 지푸라기라던 뭐얹어가지붕이만들어진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붕에 틀을 말하는 거지. 지붕에 틀. 그다음에 주계단 계단인데 주로 사용하는 계단. 뭐 어려운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주요 구조번은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내려벽 기둥, 바닥, 고, 지붕틀, 주계단 여섯 개다. 근데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순서를 게 살짝 바꿔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워둔 거예요. 바지 보내주기. 치마는 많고, 바지가 없어. 그래서 바지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지 보내주기.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교재에 84페이지 왼쪽에, 참고상을 또 보면, 최하층 바닥, 차양, 자금보 오개계단, 이거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사이 기동,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 구주보가 되려면, 첫 글자가, 바지, 본의 주기, 이 글자로 시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 있는데, 이거 입문과정도 잠깐 봤으니까, 뭐, 체크만 하죠. 초고층은, 그, 오이 이렇게 해온다고 했죠. 초고층은 52. 50층 200m. 그오이를 맛있게 먹으려고 어디다 찍어 먹었다.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었죠. 그래서 초고층에, 초고추장에다가 오이를 찍어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초고층이 5 2예요 5니까 몇 층? 5층이 초고층이야? 잘못하면 500층 나오겠네? <웃음> 어쩌면 당연히 50층이지. 그 다음에 높이는 몇 m? 상이 200m가 되겠지 뭐 20m가 초고층은 아닐 거 아니야 설마 2000m도 아니고 그러니까 552 이렇게 보면 당연히 50층 200m 이건 알겠죠 근데 그 고층은 초고층에서 초가 빠졌으니까 층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럼 25층에서 반 줄면 25가 돼 50층에서 반 줄면 25가 돼야 되잖아 법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안쓴다말이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 써야지 국민 누구나 딱 알기 쉬워야 되니까 뭐 30층 40층 뭐 이런식으로 쓰게 되지 뭐 애매하게 25층 안쓰니까 반올림해서몇층 30층이 된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이 50층이고 고층은 층수가 반 줄어서 30층이 된거고 30층이니까 높이가 얼마 120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층은 3에다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을 해요 3에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층이니까 4 30이 120 이렇게 이 된겁니다 그 초고층은 50층, 5, 4, 20, 200m가 된 거고, 그러니까 5위만 알면 여기까 자동으로 되죠. 초고층이 5위다. 따라서 고층은, 층수가 반 줄어서 30층, 높이는 120. 하나 주의할 거는 이거나 이 편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층수가 29층인데 높이가 120이다. 그럼 뭐가 돼? 그냥 고층이 되는 겁니다. 높이는 110인데 층수가 30층이다. 이러면 이것도 고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 표현을 좀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고층이 가장 넓은 의미고 이 고층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중에 초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 있는데 준초고층은 초고층을 뺀 나머지가 다 그냥 준초고층이 되는 거니까 이거뭐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고층이 있고 그 중에 초고층에 해당되는 건물은 5 0층 어, 또는 200m 넘는 거. 그 나머지가 모두 준초고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이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눠지는 거고, 굳이 개념을 나눈 이유가 법을 적용할 때 여기만 적용할 게 있고, 초고층에 대해서 적용할 게 있고, 전체를 다 적용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나눠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고층물. 다중이용고층물의 다중이 무슨 말이야? 다중.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층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건물을 이용하려면 건물이 크겠어? 적겠어? 당연히 크겠죠. 그 규모가 면적 5천 이상. 충수는 16층 이상인데 이 규모를 먼저 외워야 되니까 516 이렇게 외워두세요. 다중형 건축물의 규모는 516이다. 516 쿠데타 이거 생각하시면서 다중형 건축물 516 면적 5천 충수 16층 이상인데 16층 이상인 건물은 그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형 건축물이 됩니다. 용도가 뭐 주택이 됐든 업무시설이 됐든 따지지 않고 다 다중연구처분이 돼요. 근데 면적이 5천 이상일 때는 용도가 이 6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종교시설 의료 중에 종합병원 운수 중에 여객용시설 숙박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인데 동물원 식물은 재배되고 판매 까지 그러니까 용도를 같이 외워 둬야 되는 겁니다. 용도를 외우 는데 두 번째 따서 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다가지고 종종 여관문 판 이렇게 외우세요 종종, 종종이란 말은 꽤 자주 이런 말이죠 종종 뭔가를 팔았다 그러니까 종종 뭔가를 팔았어 뭐를 팔았어? 여관문을 뭐판게좀 희한하긴 해요 <웃음> 왜 여관문을 팔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뭐 기억을 해야 되니까 종종 여관문 판 이렇게 외워두시고 종종 여관문 판종 뭐죠? 종교시설 또 종은 종합병원, 여는, 여객용 시설, 관.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관광, 숙박시설이 돼야 돼요. 관광휴게시설 이런 게 아니라 관광, 숙박시설. 숙박 중에서 관, 관광, 숙박. 그다음에 문화매주팬데뭐는 재배다. 동식물원은 재배다. 왜냐면동식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용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건물은 사람이 이용해, 동물이 이용해.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고 동물이 <웃음> <웃음> 동물이 밖에서 시한한 <있어? 웃음> 동물원에 갔다 오셨네 <웃음> 그러니까 문화매집이라도 그, 건물에는 그냥 동, 동물원 동물식물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중 형어처물을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수 구조 건축물이 있는데 특수 구조는 <웃음> 한쪽 끝만 고정된 구조물이 뭐 일정 거리를 돌출한 거예요. 3m 대장 돌출한 건축물.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이 20m 이상이 건축물. 이런 걸 특수구조라고 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계 잘못하면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아무나 설계 못한다. 뭐 이런 걸 위해서 특수구조라는 걸 정해놨고. 근데 뭐 외울 때뭐 단순한데 일단 건물이 보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근데 길게 돌출되어 있어도 여기가 지지대가 있다 이러면 관계가 없어 왜냐면 이이 이 부분의 하중을 여기서 버텨내고 여기서 버텨내니까 이건 특수구조가 아닌 게 되는데 이, 이 상태니까 이, 이 부분 전체 하중을 여기서만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잘못하면 무너지 겠죠 근데 돌출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게 돌출이 돼있어 그러면 이 정도야 웬만한 여기 강도면 다 버텨내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돌출되어 있을 때를 특수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돌출된 거리가 몇니다 3m 이상일 때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거리가 너무 멀면 여기 설계 잘못하면 무너져버리죠. 근데 기둥이 여기 중간중간 많이 받쳐져 있다 이러면 관계없겠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m? 20m 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거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개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데 돌출몰이 몇 m다? 3m 3돌 기둥 기둥이 얼마? 2 0 삼돌이 이렇게 외우면 되죠. 드라마에 자주 나온 이름 아니야 삼돌이. 삼돌이 이렇게 외워두시고 특수구조는 삼돌 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2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기본용을 받고 85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범위 중에 적용 범위는 이제 건축법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적용 대상물.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느냐. 적용 행위. 건축법의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돼요. 뭐 적용 지역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중에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합니다. 일단 적용 대상물로 건축물.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을 적용받겠죠. 그럼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또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 건축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당연 되는 거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으면 건축물 기둥 세워서 벽을 쭉 쌓아 올리다가 돈이 떨어져서 지붕을 비쳐못 올렸다 건축물이 되었는데 이건 아닌 거죠 옆에다가 지붕을 갖다 놨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붕만 있어, 지붕만. 건축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붕은 필수적으로 있으면서 기둥이나 벽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 그래서 표현이 지붕과죠. 기둥 또는 벽이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건 이게 건축물인데 여기에 바퀴가 달려있으면 건물이 되는데 이건 아닌 거죠. 왜냐면 건축물이 달리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토지에 정착해야 돼, 정착. 정착하지 않은 거는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근데 어디에 정착해야 돼? 토지에 정착해야 돼요. 정착했는데 토지가 아니라 여기 가서 정착해 있어? 그러면. 이런 선박이 일부지.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착을 하긴 했는데 여기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가서. 국가구조물 위에 가서. 건축물로 본다 한다 보는 거 아니니까. 건축물에는 요것만 건축물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고이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딸려 있는 시설물로 대문 남장.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건축물은 지하 또는 고가 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 고가 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 다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하 전포도 건축물이고. 건축물 중에는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지 져놨어. 음, 개인 가정집 이에요. <웃음> 어, 나무 이 기둥 엄청나게 높아 게한 20m 돼요꼭 꼭대기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 살아. 이렇게 막 사람이 계단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웃음> 이것도 건축물로 봐봐. 봐? 당연히 건축물이 되는거죠. 국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건축물이 보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두 번째가 딸린 시설로서 대문 담장. 세 번째, 지하나 국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외울려나? 이거 일일이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 고가에 있어도 뭐 사무소 등은 건축물이다. 이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세요. 뭐 이걸 줄줄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웃음> 뭐, 점포가 가장 뭐, 솔직히 기억할 수 있잖아. 지하 점포 생각하면서. 지하나 고가에 있는 점포 등도 건축물이다. 근데,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도 건축물이 되는데, 대지에 아무것도 없이 대문만 세워놨는데, 이걸 건축물이에요. 이건 아니죠. <웃음> 딸려 있는 거. 건축물에 딸려 있는 담장 아니면 뭐 대문 아니면 뭐 차양 등등 여기 다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차양 같은 게왜 건축물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상가 건물이 있고 앞에 1층이 슈퍼예요. 슈퍼에서 물건을 밖에다 이렇게 널어놓잖아 아이스크림 통도 밖으로 빼 놨고. 그러니까 그, 피 맞으면 안 되고, 눈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차양을 이렇게 설치하죠? 이게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게.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이 아니면, 이걸 아무리 여기다 설치해도 건축행위가 아닌 거예요. 건축행위가 아니면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아. 근데 이것도 이제 건축물이 되니까, 이걸 갖다 붙이는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됩니다. 건축하는 행위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다섯 가지 행위가 있어. 이 차양 갖다 붙이는 행위는 이 중에 뭐가 될까. 증축이 돼요. 증축왜냐면 차양 갖다 달으니까 이게 이 차양에 의해서 토지 면적의 일부가 가려지죠. 이 면적이 어느 면적이 들어가? 이 건축 면적이 반영이 돼요. 건폐율에 들어가 버립니다.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행위니까 증축 중축 행위고 증축할 때는 맘대로 하면 돼데 하는데 당연히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올까, 이게? 안 나오죠. 왜냐면, 건폐율 제한을 받아서 건축하는 거고, 건폐율이 50%인 지역에서 여기까지가 2 5 0돼 있는데, 차량 갖다 달아버리면, 건폐율초과돼버리죠 허가를 안 해주죠. 별것도 아닌 차량을 달게다는데왜 허가를 안 해줘? 그냥 달면. 바로 단속 나오는 거예요. 와서 막 뜯어버려요. 또다 갖다 달면, 또 뜯어, 뜯어내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차량을 설치하면서, <웃음> 이렇게 이제 만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 통을 녹아 만들어서, 끈다나 단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 접어지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펴지는 구조로 만들어. 그래서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해? 오는 거 보면서 접어요. <웃음> 와서 단속할 수 있어 없어? 이딱 접혀있으니까 법 위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접어요. 다시 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단속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차양이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전부 다 만약에 고정식으로 딱 갖다 붙여 놓으면 건축물이고, 그게 이제 건폐율 위반이 되니까, 그게 이제 접이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착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그 건축물을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단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차양을 접어놓은 경우가 없잖아. 다 펴놓죠. 알면서도 단속 못해요. 갈때 가는 동안 접을 게 뻔하니까 알면서도 사실상 건축물로 <웃음> 봐야 되는데 단속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그 건축물을 막 피해가는 건데 그 법에 있는 요거 개념 그대로 해석해서 이제 건축물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이 아닌지는 알려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건축물이 아닌지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때마다 딴게 없어요. 다 이것만 해석해가지고 건축물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 토재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거. 두 번째가 딸린 시설. 예를 들어, 대문, 담장, 차양 등등. 세 번째가 지하나 고가. 거기에 뭐? 점포 등.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건 구조상으로는 건축물이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거 막 갖추고 있으니까 구조상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 안 해요 왜냐하면 건축법 에 적용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거기다가 건축법을 적용해 가지고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다 이거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 재료 설비 이런 걸다 적용 받아서 관리하다 보면 그국본인데 6층 이상이니까 승강기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부에다가 승강기 달아 버려. <웃음> 더 이상 문화재막 훼손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이 목록을 안 해도 돼요. 지문에는 문화재가 보여. 근데 문화재를 보고 풀면 안 돼. 문화재는 보이는데 뭐를 보고 풀어? 지정 또는 임시지정 이 말을 보고 플라이됩니다. 그 연관되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전통문화재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 이게 돼야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웃음>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인데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극단금융, 급수시설 등인데. 적어도 여기는 철도역사, 철도시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다그규제 써놨어요. 85페이지에 보면 그 오른쪽 날개 부분에 창구에 전통문화재 이거는 건축법 적용되는 건축물이고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 이런 게 돼야 되고 또두 번째 참고사항에 철도역사 철도시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설로부지 안에 있는 철도역사 철도시설 이름안 되고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극탄급여, 급수 시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시설 종류를 외우면 좋고 못 외우더라도 그냥 선로 운행 또는 철도 운행 관련된 시설이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철도 운행에 필요한 시설, 운전보안 시설이라는 게뭐 기계실, 전기실 또는 운전실, 그 선로 부자는 그런 걸다 만들어놔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행시설이 있어야 플랫폼으로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 플랫폼, 또 급수, 급탄, 급유, 철도 차량에다가 물 공급하고 뭐 기름 공급하고 이런 시설. 그런 거는 뭐 사람이 이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철도 운행 자체 필요한 시설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고 전부 다 철도법에 따라서 별도로 설치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뭐죠? 통행료 징수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 통행료 징수 시설, 고속도로 이렇게 갈아맞고 있는 시설 아니야. 거기다가 무슨 뭐 대지와 도로 관계지 건폐율이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고속도로 통일수 시설은 건축법 적용 안하고 근데 휴게소는 그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휴게소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테이너 이용한 뭐다? 창고에요.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 어디 안에 공장이 공장 안에 이동이 쉬운 상태로 있는 건데 공장 안에 컨테이너 박스 세워놨다가 거기다 물건을 쭉 쌓다가 나중에 실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용 안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컨테이너를 보고 찍으면 안돼. 컨테이너 이용한 뭐? 간이 창고 속일 때는 여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이용한 사무소 컨테이너 이용한 뭐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그 속이니까 컨테이너를 보면서 어, 창고를 찾아 푸는 겁니 창고. 뭐 공장 안에 이동 쉬운 거야뭐 그걸 잘 속이지 않으니까 창고,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숨은 조작실까지. 이거는 뭐 줄줄 안 해도 되니까 단어보고 연, 연상이 돼야 돼. 첫 번째 문화재가 보이면 무슨 단어 찾는다. 지정, 임시 지정. 그다음에 설로부지 안에 설로부지 나오면 철도 시설이나 철도 역사는 아니다. 그 철도 운행에 필요한 시설들 뭐 생각나는 대로 운전보안시설 또 보행시설 그리고 플랫폼 급탄급의 굴수시설 등 그다음에 고속도로 보이면 통행료 증수시설. 컨테이너가 보이면, 창고,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이동 쉬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은 조작실까지.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대상 공작물.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공작물이에요. 그 신고대상 공작물 규모를 먼저 외우면 쉬워요. 그 규모가 2, 4, 6, 8이죠. 1, 3, 5, 7이 아니라 2, 4, 6, 8. 짝수구나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돼 2, 4, 6, 8다 넘죠. 넘는데 8m 이하가 있죠 그 다음에 다 짝수인데 홀수가 한번 있죠 그리고 다높인데 면적이 한번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그 신고대상 공작물 규모는 2, 4, 6, 8이고 다 넘는 넘는 건데 이하가 한번 있었다 몇 m? 8m 이하 다 짝수인데 홀수가 한번 있었다 그 홀수가 몇 메다? 5메다 넘는 거다 높이였는데 면적이 한번 있었죠? 면적은 30뭐 어렵지 않잖아요 2468에 8메다 이하 5메다 넘는 거 면적 30까지 그 다음에 요걸 외운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시설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옹벽과 담장은 안외오도 당연히 2메다예요 옹벽 담장이 설마 4메다겠어? 6메다겠어? 담장이 4메다면 보신 적 있어 없어 본 적이 없어야 돼 있으면 큰나요 일3에다 <웃음> 담장을 봤다는 거는 여기 간 거야 <웃음> 이게 이제 가보면 이렇게 벽이 이런 식으로 어, 주벽 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주벽과 외벽 외벽은 좀 나, 그, 낮고 주벽이 엄청 높아요 이 안에, 이 안에 건물들이 또 이렇게 있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안에서도 못 나와요. 이 안에서도 밖으로 못 나와. 여기, 여기 문이 엄청 큰데 버스가 들어가. 왜냐면, 호성에서 여기다 내려놓으면 여기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철문으로 그냥 튼튼하게 해가지고 항상 위치켜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다그 철망으로 다, 창살로 응? 막혀있는 복도를 따라서, 응? 자기가 들어갈 방으로 들어가. 그 방도, 다 그냥 빵빵 막혀가지고 나올 길이 없어요. 교도소 아니야. 왜 이렇게 제가 잘할까? <웃음> 어? 저기서 2년간 근무를 했어요, 2년간. 교, 교도관은 아니고, 교도관을 보조하는 경비교도대라고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 군인들이, 여기 보면 이제, 감시대가 있어요, 감시대. 감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 가면 여기 가서 딱 근무를 해요. 짝딱이 하나 일 때, 저기 올라가서 총 들고 딱 지켜봐. 여기서,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여기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사람 여기를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누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겠어? <웃음> 넘어갈 수가 없죠. 그, 그러니까 그, 이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왔다 갔다 보면서, 고참이 지나가면 빨리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얘기가 안 나면 졸고 있는 거니까 혼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졸지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크게 인사해서 나안들고 있다. 이거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마다가 밑에 이제 그 밑에 쫄다구가 들어오면 <웃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이 정문가가 서요. 정문, 정문이 힘들었던 금마기가 정문에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냐. 여기 면회 오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그 관련된 공무원도 지나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탁서 있어야 돼 움직이면 혼나 또. 여기가 더 힘들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 폼이 좀 나야 되거든 군대 가서 짝대기 날때 아무리 멋있게 생긴 사람도 짝대기 하나 달고 있잖아요 사람이 우스워 보여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물 쓰고 폼이 좀, 좀 나면 여기서 그물 쓰다가 여기까지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사이로 가요 요 사이사이 여기 감시대라고 그러고 감시간이라고 그래 감시간 감시관에서 이제 넘어, 여기 넘어오면 여기서 잡아야 되잖아 딱 넘어오면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그걸 또 지켜요 근데 누가 넘어올 일이 없잖아 그석탱이라 사람도 안다녀 여기는 이제 뺀 가서 졸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계급이 낮을 때 고생하다가 계급이 차오르면 이제 기로가가지고 편하게 졸다가 <웃음> 나중엔 또 안으로 들어가요 근무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여기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사이사이, 뭐, 가서, 에, 뭐, 문제 있는 점도 계속 확인하고, 뭐, 이런 일들 해. 그게 이제, 군인들이에요. 공,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그래서, 논산에 훈련받고 차출이 됐는데, 차출된 보니까 법무부래. 생년 쳐알았어 법무부, 법무부에 무슨 군대가 있나. 그랬더니. 그게 경비교도대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년간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얘기 듣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여름에는 뭐 냉방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막 10명씩 몰아놨어. 그 좁은 방에서 그 냉방도 안 되는데 선풍기가 있겠어? 선풍기도 없어. 그거 다 위험하니까. 안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도 없지. 뭐 에어컨 안 들어오지. 더워서 못 살아요. 겨울에는 냉방 없어. 아 난방, 없어. 거기다가 난로라도 넣나놔뭔 사고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웃음> 난방도 없어. 이때 온돌이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마룻바닥에다가. 거기서, 좁은 방에서 그냥 부듬켜 안고 그냥 겨울을 나는 거야. 창문 있을까, 없을까? 창문도 없어요. 창문 유리기에서 또뭔 사고 어떻게 생길 줄 알아. 그 안에 별, 그 안에 그 안에서 별걸 다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한 걸 만들어요. 어, 뭐 거기서 심지어 하니까 장기는 둬야 될거 아니야. 장기알이 그걸 못 들어가. 사고 날까봐. 플라스틱 갖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기알을 만들어요. 안에서 뭐. 나무도 까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 돌, 위험하지. <웃음> 그러니까 밥풀로도 하면 돼. 밥풀로. 밥을 막 이겨가지고. 찰떡처럼 이겨. 그걸 말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조각을 해서 장기를 만드는데, 언뜻 보면 파는 것 같아. <웃음> 그래서 장기파는 종이로 그리고 해가지고, 그거 가서 그, 그, 그거 할거장기를 만들 거야? <웃음> 그러니까,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담당이 3에다가 되면 되는데. 안 돼요. 담장은 무조건 릅니다. 2m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m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 등인데 그냥 광고탑 한 마디만 아시면 돼요. 광고탑 그럼 여기에 광고와 탑이 들어가 있죠. 광고와 탑 광고가 붙으면 얼마다? 3m가 넘는 거에요. 광고자가 있는 거 광고탑은 고속도로 옆에 탑 세워서 광고하는 거요거 광고판은 시내 보면 건물 위에, 큰 건물 위에 높은 데다가 이렇게 판 세워서 광고하죠. 광고판, 광고탑. 광고탑이든 광고판이든 광고 붙은 건다몇 메다? 4메다. 그리고 탑이 보이면 모두 몇 메다? 4라 을 해서 탑이나 광고나 이게 4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외워야 되니까 3메다가 광고탑이다. 4광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4광. 5광이 아니고 뭐다? 사광이다. 사광. 이렇게 외워두시고 근데 탑일 때 하나 주의할게 탑이 기본적으로 다 사지만 탑이라도 무슨 탑은? 철탑인 경우에는 6m예요. 그러니까 6철이라고 외워놔야 돼요. 6철 6m는 철탑 6철 거기다가 굴뚝도 6m인데 철탑과 굴뚝이 모양은 비슷해요. 재료는 달라도 철탑구조물 이렇게 여러 개 세워 가지고 골프 연수당에 어 연습장 만들죠? 철탑 구조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굴뚝이 재료는 달라도 길게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러니까, 이 철탑과 굴뚝이 다 6인데, 굴뚝이 6m는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어? 여기 휘돌아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다? <웃음> 6인 거죠. 그래서 굴뚝이 6m. 철탑도 6m. 그리고 외울 때는 6철. 굴뚝이 6m는 뻔하니까, 6철,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8m 넘는 고가수조, 8 고. 고가수조라는 건, 이제, 물통, 옥상에 설치하는 물통. 크죠? 8m 넘는 커다란 고가수조, 신고하고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팔, 고. 그래서, 광을, 광을, 4개를 팔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광, 팔고. 4광 육철, 4광, 팔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모두 다, 넘는데 요것만 이하네요 이하로 되어있는게 뭐다? 주차장이다 이하로 되어있는게 주차장 주차장을 한한 한 글자를 기억할 때 줄을 기억해 차를 기억해 차를 기억하게 되죠 공시법에서도 그 지적도에다가 지목을 쓸때다첫 글자를 쓰는데 두 번째 글자를 쓰는게 네 개가 있죠 그네 개를 어떻게 외웠다? 차장천원 어떤 동네는 장차천원 이렇게 또 외워요 장차 천원을 주든 <웃음> 차장한테 천원을 내든 그냥 어째 외웠겠죠 그 주차장 차를 쓰듯이 여기도 차 승차다 하차다 하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승차한 게 아니라 하차를 했다 그 다음에 5m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9메단 쉬워요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설비인데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태양에너지 다섯 글자 아니야 다섯 글자라 오메다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섯 글자 오메다 이렇게 외우면서 지하대표 다섯 글자라 오메다 이러면 안돼 <웃음> 태양이 너지만지하대표는 높이가 없잖아요 지하인데 높이가 없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 면적만 남았고 면적이 얼마였어 30이었죠 그러니까 지하대표는 면적 3 0넘는거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니까 신고대상공작물 규모부터 2468 다 짝수인데 2468어다 넘는 거다 2하한번 8m 이하 그리고 다 짝수인데 하나만 그 홀수 5m 넘는 거다높인데 면적이 한번30요걸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2m 옹벽동장 나머지는 사광 육철 팔고 하차그 다음에 태양에너지가 다 5글자 5m 지하니까 높이 없고 면적 30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외우기만 하면 아주 쉽게 풀려요. 외운대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확인학습 1번 건축법 용어 설명인데 틀린거. <웃음> 내륙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합기 가30 미만일 때대선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건 대선이 아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대선 중에서 수선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3개 이상 또는 30 이상 돼야 돼요. 수선일 때는 3개 이상 또는 30 이상. 수선 변경이라도 규만 따지는 게 경주방 3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대수선 할때 정리를 하고, 어쨌든 30 미만이라서, 미만이니까, 그, 대수선이란 말이 수선했는데 어떻게 수선했다? 크게 했대, 크게. 30 미만이니까 크게 수선 했어, 했어? 크게 안 했죠. 대수선이 포함이 안 된다, 맞아, 들려 맞는 거예요. 30 이상으로 해야 대수선이 됩니다. 지하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건축물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지하점포 이것도 건축물이죠. 답은 2번이고. 3번에 구조개선서 시방서 알 필요 없어요. 뭐 설계도서에 구조개선서도 포함되고 시방서 같은 게 포함되는데 시방서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좀 건축에 관심 있으면 시방서 그 현장 나가서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듣긴 어렵겠죠.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만 놓고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건축할 때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하는 걸 시방서라고 해요. 시방서까지 나와야 설계만 나왔다고 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시방서까지 딱 나와야 그거대로 공사를 합니다. 시방서인데 설계 도서에 같이 포함되는 상이고 항상 도서라는 게 도와서 아니야 도와서. 도는 도면이고 선은 이런게 이제 에, 서란 말이에 그 시방서 이걸 포함해서 <웃음> 설계도서가 만들어집니다. 막다른 도로 구조와 너비가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냐면 막다른 도로는 도로가 끊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끊겼죠. 바다가 끊긴 도로니까 이 도로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어 기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도로폭이 일반 도로와 좀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폭의 폭이, 폭이 기준이 달라지는데 도로가 짧으면 이용할 사람이 적은 거고 도로가 길어지면 이용할 사람이 많아지겠죠. 더 길어지면 이용할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도로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폭이 달라집니다. 도로폭의 조건이 2 곱하기 3은 6이라고 외울 거예요.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자리가 10이고, 는 자리가 35. 그래서 아래로는 미만, 위로는 이상. 항상 도로와 관련해서는 다이 숫자 기준이 아래쪽으로 다 미만, 위로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 도로 폭은 몇 m 이상? 2m 이상이 돼야 그게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 도로폭은 3m 이상이 돼야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도로폭은 6m 이상이 돼야 도로로 인정된다는 라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도로에서 다시 볼 건데 어쨌든 그 막다른 도로의 구조 너비, 그 도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고 너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게 그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 판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법으로. 이, 이 기준에 따라 도로냐 아니냐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다음 고층 고층물이란 층수가 30층 높이는 120 맞죠. 초고층이 5.2 고층이니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답은 2번이죠. 다음 2번 문제. 건축법 영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웃음> 건축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할때 시군관때 신고하는 공작물 신고 대상 공작물 말했죠. 원래 생각나게 될게2 4 6 8 8m 이하 에, 홀수 5m 넘는 거 면적 30 2m 넘는 뭐다 2m 담장 또는 옹벽 4황6철8고하차그 다음에 5m는 다섯 글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면적 30은 높이가 없는 거 지하대표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으면 돼요 1번에 철탑 6이죠 6철 6m 넘어야 되잖아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죠 웅벽담장은 2m 넘는 거 2m 넘었죠 그다음에 탑골도 철탑과 굴뚝 6m 넘는 거 8m 넘었죠 그다음에 지하대표는 면적 30인데 40이니까 넘었죠. 그 다음에 높이 3에 대해 장식탑.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지. 근데 실제는 어렵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탑이, 철탑이든 장식탑이든 첨탑이든 탑이 모두 다 6이었어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철탑 뺀 나머지는 다. 3에다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도록 강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어렵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넘는다라는 의미가 이 말이 이상의 의미예요. 초과의 의미예요. 초과의 의미,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 이상이라는 거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는 의미다. 제외된 의미다. 포함하는 거죠. 3에다 이상 그러면 3에다부터 이제 해당되는 거 아니야. 3에다 초과 그러면. 3m 빼고 말해야 돼, 3m 빼고. 그러니까, 높이 뛰기를 하는데, 높이 뛰기를 하는데, 이걸,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야 되는데, 넘다가 펄대를 탁 쳐서 떨어뜨리고 넘으면 넘었어, 못 넘었어? 못 넘은 거죠. 그니까, 요걸 빼야 된다 말이에요. 넘, 는다라는 거는, 초과의 의미예요 그니까, 러 4m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4.1, 이때부터 이제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면, 6m가 됐든, 뭐, 5m가 됐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예전에 6으로 돼 있을 때, 4로 고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답은, 그, 쉽게, 내, 문제는 쉽게 낸 건데, 개정될 때 하더라도 여전히 답은 5번인 거죠. 4m니까, 4m를 아직 못 넘었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인데, 그, 다시 나올 때는 뭐, 저렇게 막,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 고민하지 않게 나와. 그냥 숫자, 단순 안기니까. 어쨌든 답은 5번이고 용도 변경인데 좀 쉬었다 가죠.